갑작스럽지만 도와주시겠어요 선생님 아직 산더미처럼 남았거든요 디버긴 작업 배를 만져주면 기분 좋아하거든요 켈베로스네 미리네는 뽀뽀하려다가 콧잔등을 물린 적도 있지만 해야겠네 버그픽스 테스트 계정 바이올렛 온라인 헬로 월드 자 시작하자 테스팅 느려질 거야 약간은 일렉트릭 수정할게 데이터 짜릿할 거? 여기부터 클라이맥스야 음악은 좋았다 라는 느낌으로 중요한 문제야, BGM은 데이터, 리코딩 중요한 문제야, BGM은 리부팅! 넣은 적 없는데... 이런 코드... 좋아해요. 다른 누구도 아닌 선생님을. 그러니까...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. 앞으로도 계속. 중요한 문제예요. BGM.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억에 남거든요 음악만큼은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만든 음악을